펜을 고팬을 이용해 미션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여름이다 보니 식히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네요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먼저 개방합니다 오일이 춤을 추듯 배출되네요 얄밉게 나옵니다 이제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시원하게 배출해 주고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같이 그려줍니다.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ATF 파워 LG6 레드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을 규격인 JWS3324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며 VH, VI 기율을 사용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를 참고해주세요.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등을 걸고 신유가 잘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1차와 비교해 색깔이 많이 돌아왔죠. 시간을 충분히 들여 오일을 배출해 주고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2차 주입을 시작합니다. 아이신 미션의 경우 2회 드레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의 심유를 주입합니다.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오일이 주류로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플러그를 체결 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포조정비지침서에 명시된 규정 온도 60도에서 정확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 체결하고요308 SW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기존 사용류, 이차 드레인시 나온 오일,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가장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연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이용해 변속기 관련 고장 코드 유무 확인 후 출고합니다. 깔끔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